그래도 오늘 아주 그래도 좋은 생각이 났지 오, 저짤리들을 사람들한테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자가 될수 있겠어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 커봉기 아, 왔구만 아 커봉아 이거좀 이거 나랑 좀 같이 봐봐 아 뭔데요? 보시다시피 보면 SCP-999 문제가 많아 얘가 원래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거든 아 어, 맞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요새 우울증에 걸렸나봐 왜? 네? 우울증 걸렸다고요? 얘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어 하루 종기 밥도 안 먹고 연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웃음> 그냥 하루종일 시무룩하게 앉아만 있어. 아 근데 999가 그렇게 행복 전도사예요 걔는? s c p 6 8이 알지? 아 그럼요. 걔가 68이 높게 했던 애야. 예? 진짜요? 와.. SCP-999 제일 대단하다. 옛날엔 말이지 우리 SCP-999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실 SCP-999는 말이죠 다른 scp 치는 목적로 으 쓰기도 했지. 야, 야. 래필다 보지 간제제제제제간제 왜? 너 뭐야? 너 뭐야? 아, 석고상이 되는가 인지다는 거야 명잘받을게희 f 잘받을게짱이 그래도 어느 날 아주 <웃음> 좋은 생각이 <웃음> 났지오저리들을 사람들한테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될수 있겠어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웃음> 따라오세요 아예 선생님 음 품바 좋으래 자 제가부터 에센스페크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실 겁니다 아예 어, 우울한데 갑자기 오게 이+ 고야이들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쨰니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웃음> 아이고 행복해아이고 행복해, got a b o o k 다 t Yow Wow. How much? 자. 그러다 하나네. 환자가 야, 들어갔다 야, 나왔는데 병이 아니야. 안 고쳐져서 나온 거야. 거야. 이상함을 어, 느낀 우리 의사가 들어가 봤더니 에이, 큰일이 났다. 어, 핵들이라 사이가. 아이고,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아, 두부가 이상해요, 박사님.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박사님. 아이, 문제야, 어? 아이, 우리 SCP 연구진 모두 투입했는데도,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999가 우울증에 빠졌는지 도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코봉이를 불렀지.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제가 아주 웃겨줄 거예요. 아, 좀 이따 봐요. 야, 999! 999! 구구구 이 년야! 시끄러워 진짜. 뭐? 야 시끄럽다고? 야 고봉이 왔어 일어나 봐. 얘기 좀 하자. 다 미쳐노. 이제 나 지쳤어. 더 이상 나좀 귀찮게 하지 마. 혼자 있고 싶어. 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어? 세상에 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도 그 해봤냐? 어? 요새 말랑이 말랑이 기가 막혀 유동산도 가고 어? 야내 특기가 뭔줄 아냐? 나 방구거든 방구. 방구로 내가 노래 한번 들려줄게. 자 엉덩이 대고. 이한 뭘까요? 학교 경이 땡땡땡. 재밌지? 재미는 없고 더럽게만 해 <웃음> 아! 그래? 내가 코로 비트박스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아이 시끄러워 진짜 야 이거 재미없어? 아이 어떡하지 더이상 할게 없는데 아이 몰라 나도 힘들어 아이 탕 떨어져 사탕이나 먹어야지 진짜 아 그냥 갈란다 이게 뭐냐 이..이..이거 무슨 냄새야? 왜? 너 이거 먹어볼래? 자와와 이거 이거 뭐야 와 대박 잠깐만 어? 어? 아 어, 어, 어, 기분이 좋은데? 어? 아 어, 어, 기분이 좋아 그럼 자 이것도 먹어봐 딸기맛 이것도 포도맛포도맛아 젤리 젤리 좋다 아 기분 좋아졌어 사탕 더 없니 사탕 사탕 여기 있지 먹어라 또줘 여자 먹고 잘 자란 거잘 자란 거 조만한 걸 원해 아 이거였구나 니가 당이 떨어졌었어 이제 알았어 어. 박사님 어 고봉아 어 저기 문제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구구구 당장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그것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아 그거 아 알았어 사먹고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줄 거야 야가네